제 얼굴을 어떻게? <웃음> 제 어머. 목이 그렇게 꺾이진 않아요. 잠깐 나왔어. <웃음> 정말 잘됐다. 이건 편집 안될 거야. <웃음>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할게. 안녕 하모니들. 베리 베리 귀여운 공주 베리가 왔어. 이 바닐라도 빼놓을 순 없지요 어? 오늘 채나라 안나오냐고 어? 오늘 안나와 채나라 라방 째고 놀러갔어 <웃음> 보송보송한게 베리한테 베리베리 다아 잘... 아니야 바닐라한테 잘 어울릴거야 모모님 응. 지금 저한테 어울리는거 골라주시는거 어, 맞죠? 어 그럼 그럼 그럼 나도 매고 너도 매고 같이 매면 아. 되지 우리는 마카롱이니까 뭐, 이 정도면 바닐라 건 충분한 거 같아. 벌써요? 다시 베리 걸 보도록 하자. 바닐라. 응. 바닐라 건 충분해. 그럼, 그럼. 베리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서 오픈 채팅에 바로 올려주도록 해. 이런 게 잔뜩 올라와 있네. 이번 옷은 뭔가 성숙한 느낌이 나서 괜찮은 것 같네. 내가 입고 헤라한테도 줘도 되겠어. 일단 내가 한번 입고. <웃음> 이 정도로 우아해야 이 베리공주한테 어울린다고 할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옷에 있는 분홍색이 베리공주님의 리본하고 맞아서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닐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맞아, 이거야말로 베리의 옷이야. 아, 아바마마한테 아 하나 사달라고. 아바마만 돈이 많이 없으니까 베리가 열심히 아이돌 활동을 해야겠어. 그 사이에 옷이... 이런 코디 베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색깔이야 이건 어마마마리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옷이네 마치 여왕같은 옷이라 할까 어, 정말 너무 어, 아름다워요 어, 어, 어, 음, 음 이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골라볼까 흰색 드레스 맞아 이게 베리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 이런 아름다운 드레스는 역시 베리밖에 소화할 사람이 없는 거야 모두모두 우리 바닐라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주길 바래 바닷가에서 입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맞아 바닷가에서 저런 치마를 베리가 이렇게 아니 바닐라가 응? 이렇게 와날리면 응? 아, 정말 예쁠 것 같아 음? 와 이건 한복인가 봐요 와 아, 정말 예뻐 너무 예뻐 바닐라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요 어, 하늘색은 없나? 그냥 궁금해서 하늘색을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볼까? 음. 음. <웃음> 아니, 제 얼굴을 어떻게? 제 목이 그렇게 꺾이진 않아요. 유튜브 나왔어. <웃음> 정말 잘됐다 이건 편집 안될거야 너무 귀여운 옷이네요 음, 마치 산골에 사는 소녀같아 찐감자리 좋아하고 <웃음> 음, 좋아 좋아 나무를 잘 캐게 생겼어 친환경적인 옷이야 칭찬, 칭찬이죠? 어 그럼 베리는 언젠가 자연과 함께 아바마마와 평화롭게 사는게 꿈이니까 음. 귀여운 옷이야 우리 마카롱이 잘 어울리는 옷이네 이때 고양이들도 잔뜩 있어요 어, 토끼 아닌가? 고양이 고양이네 <웃음> 근데 하늘색이 은근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음 하늘색이 좀 많네 마음에 들어 여기 있는 큰 리본도 정말 예쁘네요 그거도 또 저것도 하늘색 아닌가? 싶... 에? 다음꺼 <웃음> 이건 어. 너무 우아해요 하늘색도 있으면 좋을텐데 내 스타일이야 그럼 저희 너무 겹치지 않을까요? 어, 격일로 입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월화수목금, 토, 일. 에? 격일, 격일. 주말은 양보했어. 아, 감사합니다. 음, 베리공주는 주말에 낮잠을 자야 하니까. 베리는 이렇게 마음이 넓은 공주니까. 넓어. 표정 뭐야? 응? 뭐가요? 우어 이건 공연할 때 입은 옷 같아요 춤잘출것 같아 그럼 춤 말고 <웃음> 처음으로 보라색이 아닌 옷이 있어요 리본하고 신발도 노란색이에요 어 나름 잘 어울리겠군 그치만 내 리본도 노란색이야 전 신발도 노란색이에요 내 신발에도 노란색이 있어 어? 어디? <웃음> 잘 봐봐 이 옷은 저한테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음 같이 입지 뭐 한번 사서 알뜰하게 살아야지 베리는 베리베리 착하니까 <웃음> 표정이 그게 뭐야? <웃음> 표정 웃어야지 그럼 이건 하늘색이네 푸릴이 잔뜩.. 에? 하늘색이야 하늘색? 하늘색이야 하늘 하늘색이야 그럼 그럼 이건 하늘색이야 이건 누가 말해도 베리베리 귀여운 베리오시야 <웃음> 자꾸 이렇게 베리오시바닐라한테 올리다니 <웃음> 제일 제 맘에 드는 거야? 저는 처음부터 찜해놨어요 한복! 음. 맞아요 이거예요 이건 베리도 인정이야 완전 잘 어울려 맞아요 음. 너무 예뻐요 음. 다 같이 한복 입고 장복궁 <웃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우아한 마카롱과 우아한 경복궁 정말 잘 어울려 우와. 어쨌든 다음 주 라방도 혜리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완전 재밌는 거니까 기대 많이 해줘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모두+ 모두 <목소리> 안녕. <목소리>